과거에서부터 많은 남자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왔던 그것 영화에서까지 묘사된 바로 그것 투명화 투명이란 빛의 반사가 없어 한 물체를 그대로 투과해 눈의 망막에 상이 미치지 않아 일정 물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빛은 대부분의 물체에 난반사를 거쳐 그 상이 우리 눈에 맺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뇌에 보인다 라고 생각하도록 작용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게임에선 이렇게 상이 맺히지 않도록 하는 변과가 있습니다. 바로 스파이죠. 스파이는 손목에 또는 손에 들고 있는 이런 시계들을 이용해 은폐를 합니다. 여기서의 은폐를 바로 당연히 투명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은폐를 한다. 은폐를 한다 하면 스파이의 신체뿐이 아니라 스파이가 지니고 있는 무기, 장비, 옷들 또한 같이 투명화가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시계의 능력은 오르시 스파이의 몸뿐이 아니라 그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준다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합니다. 스파이의 손이 가는 모든 것이 투명화가 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스파이가 밟고 있는 바닥, 닿고 있는 적과 아군, 벽도 은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폐에 필요한 금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스파이의 눈까지 투명이 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비트 한 스파이의 눈에 상이 맺히지 않고 투과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파이는 어떻게 투명한 상태에서 외부 상황을 알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건 게임이지 과학시간이 아니란 말이다 핫산 빨리 준비한 내용이나 정리해서 말하도록 <웃음> 소론이 너무 길어졌군요. 스탠딩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은폐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죠. 스파이의 은폐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변장이 있어도 적이 뒤로 갈수 없다면 쓸모없어질 테니까요. 또한 스파이의 은폐는 고유한 팀 색상의 은폐색이 있어서 은폐에 들어설 때와 나올 때의 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적 스파이로 변장한다고 해서 아, 아군이 아 은폐를 풀었구나 라고 적들이 오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은폐의 주목적은 자입입니다 투명한 상태로 적이 뒤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선 금속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금속에 따라 은폐 충전량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투토리얼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20%, 유 녀석은 50%, 이 녀석은 100%로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 또한 말씀드렸었죠. 총 은폐시계의 주국 시간은 뭐야 10초잖아. 10초이며. 그럼 다르기 말해서 이 금속들의 양을 초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소형 탄약상자는 2초, 중형 탄약상자는 5초, 대형 탄약상자는 10초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음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오는 총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능력은 40% 더음폐를 지속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능력은 음폐를좀더 오래 쓰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전차량을 늘리는 걸까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음폐를좀더 오래 쓰게 해주는 것은 같은 수의 탄약상자나 물질을 소모하여 더 오래가는 이점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전체량을 늘리는 것은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량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방위는 같은 양의 은폐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총이라는 것이고 그 실험은 여기 보이듯이 은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시에 은폐가 찬다는 것과 디스펜서에서 들어오는 은폐 충전량으로 동시 시간대에 전부 찬다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사실 탄약 상자가 퍼센테이지로 채워준다는 것은 m v m 유저라면 전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엠뱀 m 을 하지 않거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모르시겠죠.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형부터 따져볼게요. 대형은 은폐와 탄약 모두 100%로 채워주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계의 최대 초가 10초인 것을 생각해보면 이방인과 함께 쓴다면 이 대형 상자로는 최대 14초의 시간을 낼수 있다는 말이네요. 중형 상자로는 17초, 수형 상자로는 2.8초, 각 4초, 2초, 0.8초의 이점은 한 탄약성자 소비에는 별큰 가뭄이 없어 보이지만 난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에서는 굉장한 이점으로 적용합니다. 자... 다음이 뭐더라... 아! 다시 은폐 금속충전으로 돌아가보죠. 둘째로는 엔지의 건물 부속품 또한 스파이의 은폐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를 준비했죠. 짜란... 센트리, 디스펜서, 텔레포터, 이 셋은 폭파할 때마다 레벨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조각으로 나눠지며 이 조각들은 각각 전부 중형 탄약 상자와 같은 양의 은폐를 채워줍니다. 또한 탄약까지요. 센트리와 텔레포터는 4조각, 디스펜서는 5조각으로 나뉘어지며 이 조각들은 모든 병과들에게 중형 탄약 상자 역할을 합니다. 엔지니어를 제외한 모든 병과들은 금속수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전부 탄약 형태로 보급받지만 엔지니어가 금속을 얻는 경우 탄약과 함께 금속을 보호받습니다. 이 말은 엔지니가 건물에 부속품을 먹을 경우 산탄총의 탄약은 중형 탄약 상자와 같은 양을 얻을 수 있지만 금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를 가져오겠습니다. 부속품은 엔지니어일 때도 얻는 탄약의 양은 50%로 산탄총과 권총홀 속에 충분할 정도의 탄약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금속일 시엔 센트리, 디스펜서, 텔레포터 이 표와 같이 각 부속품은 그 모양에 따라 금속량이 정해져 있고 전부 돌려받는다면 처음에 자신이 지었던 1단계 건물에 소모됐던 금속의 절반이 돌아옵니다. 엔지니어가 어떤 다른 건물을 짓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속이죠. 그럼 스파이를 보도록 합시다. 스파이에게 모든 부품은 탄약으로 50% 들어오고 은폐까지도 50%로 들어와요. 건물당 최소 4조각으로 터진다고 하니 스파에겐 대형 탄약상자 2개를 얻는 셈이죠. 그래서 엔지니어의 건물을 부... 그만! 핫선! 머리가 아프다! 빨리 게임이랑 관련된 것만 말해, 멍청아! 흠, <웃음> 네. 아무튼 여러분이 적 엔지니어를 죽이고 건물을 부진 상태에서 주변에 아군 엔지니어가 있고 금속을 필요로 한다면 적 엔지니어의 건물 부품을 챙기고 탄약상자를 아군 엔지니어에게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치 엔지니어? Heck yeah! 여러분은 이미 부속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고요? 자! 근데 말이죠 권장이라고 했지 필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폐게이지가 얼마 없는 상태에서 엔지를 죽이고 세팅을 했다면 건물은 터질까지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그게 다 터질 때까지 적들이 기다려주진 않겠죠 그럴때는 아무 걱정 없이 엔지니어가 떨군 금수 자를 먹는게 더 좋습니다 주변에 아군 엔진어도 없는데 건물 터지는 거 지켜보다가 주변에 솔저나 파이로 데모니한테 훅 가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이죠. 은폐게이지에 대충 짓고 갔으니 이제 은폐의 목적을 살펴봐야겠죠? 은폐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잠입 도망, 교란 등등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세가지잠입 도망, 교란에 대해서 크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타게임에서 등장한 투명화는 대개 적에게 조금이나마 보이는 시기였지만 팀포2에서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투명에 접어들었다면 아예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타게임처럼 에임만 좋으면 다 해낼 수 있는게 아니라 잘하는 스나들에게도 반격을 가할 수 있는게 스파이입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팀포가 거듭나면서 스파이가 발각될 수 있는 취약점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그 취약점은 크게 두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반투명 상태입니다 적과 부딪히기, 우유, 자라텍, 망토하단검의 은폐게이지가 떨어졌을때 계속 움직이기, 적에기 피해를 입을 때는 반투명 상태가 됩니다. 특히 불처 들켜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골목길로 들었을 때저희 갑작스레 나타났다면 뒤로 달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은폐게이지가 없어서 풀이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투명한 상태일 때 스파이는 공격을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폐 상태에서 스파이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적어도 방크하기 위해서는 은폐계지가 없더라도 좋은 위치에서 잘 잡는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참고로 은폐중인 스파이끼리 보이셨을 경우 뗄수 있는 도전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우유와 병수도 망되는 경우 반투명이 되기 때문에 적들이 여러분의 위치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의 경우에는 은폐를 하냐 안하냐에 따라 상황의 우세가 자주 유지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은폐를 할 경우에 액체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는 절반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을 마주했을 경우 은폐를 해 빨리 부정적 효과에서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은폐를 풀고 적에게 반격을 가해 적을 죽일 것인지를 고르는 게임 세스만 필요하기 때문이죠 망토와 단검의 반투명 상태면... 그냥 죽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당장 풀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거 채우겠다고 가만히 서있다간 금방 죽습니다. 사실 은폐 상태에서 게이지를 전부 소모해 반투명 상태가 돼버렸고 적이 여러분을 봤다면 장담하건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빨리 죽느냐좀견제하죽는중도 똑같지만 이왕이면 죽기 전까지 발악하는 편이 낫지 않나요? 그래도 운이 좋다면 리무버로 상황역진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반투명 상태에서 적게 계속 맞으면서 공격이 불가능한 상태보다는 낫거든요. 마지막으로 피해를 받을 경우 반투명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오직 불입니다. 불이 아닌 산탄총, 로켓에 의 피해를 입었다면 지속적으로 못을 보이지 않으니 잠시 동안의 깜빡거림을 이용해 위치를 바꿔주시면 적들은 허공에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더라도 순식간에 꺼지는 체력켓을 이용해 교란을 줄수 있습니다. 뭐 운이 좋다면 말이죠. 여기까지가 반투명 상태의 스파이였습니다. 근데 벨스님 스파이가 꼭 반투명이어야 지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겐 아직 덜어야 할 내용이 산더미같이 많다구요. 전 아직 취약점 한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은폐 중에도 알려질 수 있는 교묘한 취약점입니다. 이번에는 스파이가 반투명 상태가 아니더라도 배격될수 있는 위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을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보다 미숙한 스파이를 더잘 잡아낼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스파이를 하실 때는 여러분의 존재를 좀더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낙하시 입는 피해의 블러드 트레일은 모두에게 드러납니다. 스파이가 은폐상태더라도 낙하 피해를 입는다면 피효과가 나타납니다. 적에게 피해를 입을 때도 피효과가 나오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적에게 공격을 당해 피를 흘리게 된다면 여러분이 반투명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낙하 피해는 여러분을 반투명 상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점은 각 상황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플레이하는에 따라 알수 있는 것으로서 상대의 실력을 예상하며 플레이하는 게 중요해지겠죠. 가장 좋은 건 은표중 낙하 피해를 받지 않는 거지만 말이에요. 둘째, 물에 머리까지 담그고 나왔다면 아주 약하게 물방울이 표시됩니다. 병수도와는 다르게 물은 여러분을 반투명 상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유와 병수도 상태에 있을 때 물에 뛰어들어 머리까지 담그면 모든 부정적 효과를 덜어낼 수 있죠. 한마디로 스파이에겐 생명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물도 꼴의 액체라고 매우 연하게 스파이가 물에 젖었음을 알려줍니다. 더 악질인건 여러분이 물에 젖어있어서 물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어도 허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있습니다 허드가 스파이네요. 허드 s 즈 스파이! 그래도 물은 금방 사라지니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적에게 근접하지 마시고 시간 간격을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 은폐전 변장을 했다면 은폐 후에도 변장 기가 따라옵니다. 튜토리얼에서 봐서 다들 아시죠? 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 링크를 두겠습니다. 완벽히 음표에 들어선 이후에도 변장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변장이 끝날 때까지 따라한다는 말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음표에 변장을 하는 것이겠으나 만약 실수를 변장을 음표를 했다면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변장이 맞춰질 때까지 이동하다가 변장이 맞춰지자마자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입니다. 변장이 맞춰진다는 표시는 스파이를 해보셨다면 모두 한번 이상은 봤을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이 표시되자마자 방향을 트시면 됩니다. 음폐로 변장이 좋은 이유는 보시다시피 연기가 전혀 날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장이 맞춰지기 전음폐를 풀어도 말이에요. 넷째, 발자국 소리는 음폐를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들려집니다. 눈 덮인 지형이나 흙이 있는 지형의 먼지 날림은 음폐를 하면서 사라지지만 발자국 소리까지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민한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만이 유지되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도 감소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조언을 해드리자면 적팀 중에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시고 그 적이 그의 무기를 발파하고 있지 않을 때 붙어있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기를 발파하고 있을 경우 소리가 묻히게 되어 스파이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발포 중이고 여러분이 은폐를 바로 등지해서 풀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다섯째, 갑자기 사라지는 체력상자와 타협상자 스파이는 은폐 중에서도 체력이나 타협상자를 먹을 수 있죠. 이 점은 유용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적이 눈앞에서 먹어버리면 적이 완전 팀보티의 수투를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 이상 적이 스파이를 눈치채고 공격을 할 테니까요. 위 영상은 열성자에 있던 클립을 따온 건데요. 체력이 40이 깎여있어 체력킷을 먹으려 했으나 로켓점프를 하고 오는 솔저를 보고 일부러 먹지 않고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저 상황에서 저 체력킷을 먹겠다고 뛰어들었다면 솔저와 부딪혀 제 위치가 발각됐거나 체력킷을 먹은 후 솔저가 저의 존재를 알아채 제가 있는 위치를 가늠해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체력과 탄약을 먹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유익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먹어야 하는 상황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체력은 체력이 매우 낮을 경우엔 무조건 먹어야 하지만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은폐계지를 확인합시다. 왜냐하면 은폐의 지속시간만큼 여러분은살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체력을 먹음으로써 적에게 위치를 들통나는 건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탄약상자는 가능한 한 모든 순간에 먹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죽은 사람의 탄약상자를 먹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없이 먹어도 됩니다. 시간마다 소환되는 사냥상자도 먹고 빨리 도망갈 수 있다면 언제든 먹어도 추천하는 편입니다만 먹겠다고 적에 근접하지 않는 걸 추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 프4의 버그... 예방접종 우버... 예방접종의 우버를 받은 적스파이는 은폐상태더라도 변장이 풀리더라도 계속 그 마크가 표시됩니다. 심지어는 죽었다 부활해도 말이죠. 여러분이 예방접종에 든 매직이라면 스파이라고 추정되는 사람한테 우버를 주어서 그 사람의 한 게임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스파이라면... 그냥 서버 나오세요 은폐의 목적과 충전장에 관한 고찰을 끝마쳤으니 투명화 상태의 이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우선 장점과 단점을 정리했으니 저희는 장점과 단점 둘을 같이 이용해 더 나은 플레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투명화시의 장점 중 하나는 피해량을 20% 절박게 해주는 것인데요. 사실 이 장점은 최근 패치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건매팁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야건매들이 최근이라고? 그닥 최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가 업데이트 2015년 7월 2일에 나온 거잖아. 2015년이면 2년이 넘었는데, 건매트때 스킨 무기 나오고 벌써 얼마나 많은 스킨들이 생겼는데. 어... 음... 야, 내 때는 말이야. 스킨 그런 거 없었어. 어? 축제 장식 어? 이상한 활만 가져도 어? 부자 소리 듣고 말이야. 이번만 어? 끼면, 이번만 끼면, 끼면. 아무튼 20% 데미지 감소는 무시 못할 성능입니다. 큰 예로 스나이퍼의 헤드샷 데미지가 150인데 은폐 후 헤드샷을 맞으면 120 데미지를 받고 체력 5가 남은 상태로 살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영상과 같이 은폐 후 폭발 피해를 받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 1이야. 와와 이거 은폐 안 하고 있었으면 죽었을 뻔했는데요. 피해 저항은 은폐에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적용이 되니 피해를 입을 것 같거나 적이 여러분을 본 상태고. 단각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은폐를 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얘기한게 이 관련 내용이니 더말 안해도 되겠죠? 이것도 앞서 얘기했지만 더 추가해서 말할게 있으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효과란 미치광이 우유, 병수도, 출혈 및 화염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왜 미치광이 우유나 병수도, 불에 붙었을 때 은폐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겁니다. 아니 베스 님, 왜 불붙었는데 은폐를 해요 리부버되고 싸워야죠 네 물론 싸워야죠 하지만 적이 님의 존재를 못 봤거나 따라오지도 못했는데 굳이 먼저 가서 동대방네 소문내고 돌아다닐필요는없잖습니까 기억하세요 스파이는 암살자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예요 여러분이 피하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세요 그리고 나중에 최적의 시간에 다시 나타나서 주요 임무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이 절반 감소가 굉장히 도움이 될겁니다. 팀포의 모든 병과들은 텔레포터를 이용할 경우 몸 아래에 가루가 뿌려집니다. 이는 그저 예쁘라고 나오는게 아니라 적팀에게 텔레포터가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고 12초동안 지속됩니다. 한마디로 글로잉은 아군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효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팀포2의 병과인 스파이는 침투가 목적인 병과로서 은폐시엔 이 글로잉을 안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파이가 텔레포터를 탔을 때 은폐 시에도 떠서 12초를 기다려야 지나 침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스파이가 변장을 하거나 은폐를 한다면 바로 그 효과를 재해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파이는 변장 이후에도 글로잉이 보여지지 않으니 은폐 후 변장을 하시면 완벽하게 글로잉 이펙트를 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입니다. 은폐에 들어가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은폐중에도 공격이 가능했다면 개나 소나 전부 스파이를 했겠죠 사기니까요 물론 지금도 개나 소나 다 하지만요 왜 사기도 아닌데 쓰지? 아무튼 은폐신 공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타이밍을 센스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 타이밍을 센스있게 하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죠 은폐에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의 딜레이가 존재합니다 들어가는 시간은 1초 나오는 시간은 2초로 공격을 하기까지 들어가는 시간보다 두배더깁니다. 뭐 그만큼 도망치기 더 빠르다는거고 공격까지 더 신중한 선택을 요하는 것이니 이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은폐상태에서는 재장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장전할때는 오로지 은폐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누구입니까? 지성인 팀퍼 아닙니까? 리볼버 재장전을 하는 상태로 은폐에 들어가고 재장전이 확실히 됐을 때까지 리볼버를 들고 있다면 은폐상태에서도 약실이 채워지는 꼼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스파이의 제3의 손이 보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하니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자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양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무기를 바꿀 경우 총이 지양전이 안되니 이 점을 유의해서 사용해주세요 가끔씩은 지양전이 되지 않은 상태가 더 유익할 수가 있으니까요 변장을 한 뒤에 들고 있는 무기를 바꾸신 후리볼버에 장전해도 그 변장한 병과가 들고 있는 무기를 재앙전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러 약실을 비워두고 은폐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은폐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개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알아볼 건각 시계당 은폐 능력입니다 일반 시계는 팀포트리스트 초기 때부터 나온 시계로 초기에는 부딪혀도 실루엣이 보여지지 않는 사계성이 있었으나 요즘은 매우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그렇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폐상태에서 탄약을 집어 더 오래가는 은폐력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게다가 변장시에는 은폐상태 중에서도 적팀의 디스펜서에서 야금야금 은폐를 꾸준히 챙길 수 있는 규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1단계는 그저 지속만 되고 2단계부터는 서서히 차는 식으로 말이죠. 망토와 단건과 데드링어에서도 적 디스펜서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지만 체력과 탄약만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튜토리얼에서도 언급했듯이 은폐 중에는 은폐 게이지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망토와 단건 또한 디스펜서 근처에 가만히 서서 체력과 은폐를 채울 수 있지만 일반 은폐 시계를 쓰는 것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효율을 위한다면 망토와 단검에 은폐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꽤큰 위험을 요구하죠. 그럼 나머지 두시기도 알아볼까요? 망토와 단검은 앞서 말했듯이 가만히 서서 은폐를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폐량이 일반 시기보다 적어 이동하다가 멈춰서야 하는 단점이 있지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시려고 이바인과 함께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셔야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망토와 단검은 물속에선 가만히 멈춰 서 있어도 은폐량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에 떠있으면 이상하게도 멈춰 서 있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망토와 단검을 사용하실 때 물속에 들어가실 일이 생긴다면 은폐를 풀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때의 은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데드링어입니다. 아... 네 뭐... 데드링어... 네... 다들 잘 아실 거야 생각해요. 왜냐면 이 시계는 모두가 쓰고 남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플레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장 캔슬입니다 스파이가 데드링어를 활성화 시켜버리게 되면 변장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연기가 따라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격을 해 벗어나는 건데요. 이 영상은 제가 튜토리얼에서 잠깐 썼던 영상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허공에 공격을 해 변장을 취소하는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보여드리자면 전 변장을 하려고 변장하는 순간 대우맨과솔저가절본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 즉시 허공에 공격을 해 변장을 취소하고 대링을 들어서 공격을 받고 안전하게 도망치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상황 판단과 재치를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셨다고 해서 금방 성공하시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세요. 그럼 언젠간 실력도 따라와 줄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한 은폐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폐종이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적의 퇴극을 방해하여 아군의 사사를 도와준다거나 핀과 클라이언트의 오차로 공격 도중 음패를해 공격 취소와 함께 음패에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이 외의 것들은 여러분이 플레이를 자주 하시면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쌓일 것이고 더 나은 플레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댄디들